만 이번엔 민호 씨와 네. 아, 희재님께서 못하셨으니까 두 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 네. 오, 희재 화이팅. 선생님과한 편이 되는 거야. 지금 다들 여행을 못 가잖아요, 네. 일, 일종의 여행 고프잖아요, 그죠 아, 너무 고파다. 아, 그 마음을 대변해 주실 거예요, 두 분이. 어... 상상 여행을 떠나보는 거두 오... 네. 분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.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, 이거 신선한 조합인데 <웃음> 서로 여행하기에는 좀 어색한 사이인데 제가 여기 강한 나라 국기를 오, 가져왔습니다 국가들이 오 어, 맞네요 어, 어, 지금 네. 포르투갈까지 자 아, 민호씨가 잡으셔서 네. 희재씨 눈을 보다가 뭔가 딱 필이 왔다 그때 멈춰주시면 돼요 아, 오케이.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 텔레파시가 통화해야 되네 자 이제 마음대로 어, 좀봐좀봐 네, 내려놓으세요 네. 여, 여러 장이렇 밀면서 막 이렇게, 이렇게? 네, 내려놓으서 느낌이 형, 왔을 형, 때 원하실 때 언제든 상관없습니다. 멈추세요. 오케이 수덕 여기요. 자, 잠시만요. 네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그대로 드릴 테니까 저쪽 손으로 덮어주세요. 네, 완전히 덮어서 꽉 잡고 네. 눈을 바라보세요. 이제 <웃음> 세계 지도를 가져왔어요. 네, 그렇죠? 네. 괜찮습니다. 봐아보세요좀 찢어. 주세요. 자 잡고 찢으세요 반. 자요? 네. 찢었어요? 모으세요. 뭐 한번더찢으세요한번더찢으세요 와, 어 완전히 산산 조각으로 찢었어요. 완전히 산산 조각 났습니다. 그죠? 네. 자 이제 제가 한 장씩 내릴 거예요. 네. 민호 씨 눈을 보면서 마음에 들면. 스톱이라고 하세요? 저게 어떻게? 에이... 아예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아니 실제 마음 갈때딱 하면 돼. 왜냐면 그렇지. 둘이 만들어가는 거야. 이 마술은 둘이 만들어가는 거야. 이놈아. <웃음> 대충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? <웃음> 이제 좀 기다려 주세요. 소신이 정확한 해라. 스톱. 스톱. 오 자. 빠르다. 그대로 드릴게요. 자, 잡아보세요. 접어, 접어, 접어. 그렇지. 맞다고? 이거부터 보겠습니다. 아이, 설마. 일본. 어? 아, 일본? 어. 가깝지만 먼 나라입니다. 어, 네. 네. 이게 맞다고? 네, 접어, 접어. 이게 맞다고? 천천히 카메라에 볼수있요저안 보고, 안 보고, 저 보셔도 돼요. 이 설마 에이. 꽉 잡고 있어, 하나. 전부 일본 아니야? 아, 아니 근데 잠시만 잠시만 아직 끝났어요 아직 끝났어요 아직 안, 끝났어요. 아, 아직 안 끝났대. 어떻게 아니 어디 이게 유리가 났어요? 이렇게 요거 이거... 저... 자자이 상태에서 민호 씨자손 네. 내밀어 보세요. 가만히 계세요. 네. 자그럼이중에서자 이거 받아보세요. 아까 그 나라 네 그런다고? 자 일단 태우겠습니다. 일단 태울게요. 오뚝 자. 갑자기 뜨거운 거 아니야? 어 뭐야? 우와 우와 우와 뭐야? 뭔데 뭐야? 오! 와와와와 우와 와우 언제 써놨어? 아니, 언제 써놨어? 나 지금 완전 손도 나가지고. 언제 써놨어? 두 번째 맞수는거 보상 중다 형, 그거 나가서 써놓은 거 아니야? 와 이걸 언제, 언제 나가, 내가? 아니, 해야. 누가 여기 이렇게 한거 없었어? 기억 어, 없어? 손이 없었데 우와. 우와. 나 만진 거 조차도 모르 어. 그래.